이에회는 저희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회에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직분 없는 성도이며 제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2018년 11월 저는 자던 중에 한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깨게 됩니다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예수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저는 그 음성에 잠이 깨어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된 지금에서야 마귀의 일은 저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에서 일까지 확장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소중한 것들을 빼앗는 존재죠. 신앙이 어릴 때에는 많은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것은 허락하신 것뿐이고 사실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빼앗기고 고통받는 일들이 많죠. 하루 뒤에 2018년 11월 26일 자는데 누군가가 툭툭 칩니다. 그리고 나서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어떤 음성을 듣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 소리를 듣고 기도를 하다가 다시 졸려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바로 다음 날 11월 27일 밤 9시경에 저는 드디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으며 절대로 무릎 꿇는 일, 쪼그리는 일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곤 합니다. 그러던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무게와 죄의 짐 그리고 육아로 지치고 해결되지 않는 5년에 가까운 아이의 잠문제 그로 인한 저의 불면증의 고통으로 인하여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절히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처럼 취한 여자처럼 눈물이 줄줄 흐르고 흐느적거리며 입모양으로만 소리 없이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따라 아이는 남편과 잠을 자겠다며 안방에서 나갔습니다. 저의 아이는 잠기가 예민하여 4년 반 동안 12시에서부터 2시, 3시, 4시, 5시 시도 때도 없이 아이가 잠에서 깨고 울었지만 저는 이 문제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여러 방법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와중에 5개월간 잠깐 효과를 보기도 했었죠. 즉, 햇빛을 잘 쬐어주는 방법이 가장 아이에게 적합한 방법이었어요.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허락하신 햇빛을 통한 치료였죠. 그러나 그것이 마귀의 장난이고 공격이고 괴롭힘일 때에는 여러분, 어떤 약이나 의학적 치료가 근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환자들을 지켜보며 그들의 컴플레인을 들어보며 겪은 생각들입니다. 저는 그날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불평, 불만, 결혼 생활로 인한 울분과 화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제 마음은 철저하게 시커멓게 죄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부부 사이의 악화, 종교 갈등, 아이의 수면 문제, 남편의 반복되는 이직문제 등 이중삼중고로 지쳐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자다가 반복하는 고통 속에서 버티었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저는 그날 회개를 했습니다. 입으로는 방언을 생각, 혼으로는 투채널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저의 지금 상황 그리고 많은 죄들, 분노, 절망, 너무 힘든데도 다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참 울고 입모양만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단음절의 방언 소리를 하게 되었고 말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쉬쉬쉬 쉬쉬 저도 모르게 하는 방언은 조용히 하라는 뜻 같았습니다. 제 스스로를 잠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눈물 범벅 상태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 옆에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안에 더러운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강제적으로 나가는 악한 영들, 구역질을 세번 하면서 세가지 악한 영이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저에게 있던 마귀를 축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음성이 들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다. 내가 사망 가운데로 달려가고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그분은 갑자기 저의 머리를 만지시고 뒤로 젖히시고 머리를 돌리십니다.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이렇게 돌리십니다. 때마침 무거웠던 목과 어깨의 무거움도 싹다 사라질 만큼 시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무서웠습니다. 나는 제정신인데 미치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마귀인가? 천사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나를 만지다니 지금 내가 겪는 이 일이 무슨 일일까? 라고 생각하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전에도 방언기도 중에 구토하며 악한 영이 나가는 것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가 나를 만진 것은 너무 놀라고 떨렸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영상으로 찍어놔야 해.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저같이 미천한 형편없는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라고 생각하고 저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저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떨고 두려움과 기쁨이 있는 상태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선명하게 들려서 부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양이고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쫓아내시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알아졌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시는구나. 얼굴이 천장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께서 머리를 뒤로 두번 딱딱 당기시니 입이 벌어졌습니다 머리를 만지실 때까지는 저를 치유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입이 벌어진 상태에서 주님께서 떡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못 알아듣자 제차 떡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치료자 라는 큰 음성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마치 천사들이 하늘에 대고 크게 외치는 소리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고대로 눕혀 주셨습니다. 한 시간 가량 주님과의 대화, 임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 눕히시고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이 내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였습니다. 저는 눕고 주님은 제 옆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생수의 강이 넘, 흘러 넘친다는 말을 성경책에서 볼 때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았는데 그 후에 저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위 친구나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뜨겁게 전달하게 되었고 매일 1년 내내 말씀 전달하고 성령님의 하신 일들을 SNS에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들도 성령 충만해지고 교회도 다시 나가며 전도자로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일터에서 환자분들에게 권면하고 세워주고 뜨겁게 전도하게 되었지요. 저는 예수님이 제 방에 오셨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쁘고 기뻐서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왕의 왕이 제가 어릴 적부터 믿어온 살아계신 분 저를 찾아오시다니요. 너무 기뻐서 저도 모르게 양팔을 들고 방언기도를 합니다 불꽃처럼 그리고 마치 쌍절곤을 두르고 하듯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진동과 전류가 저릿저릿 틀고 집에서 찬양하면 춤추고 너무 기뻐서 뛰어다닙니다 전에 어떤 기도원에서 어, 찬양할 때 여자 성도 두 분이 맨 앞에 서서 춤을 추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쁘신가? 즐거우신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런 모습으로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춤을 추게 되었고 제 온몸이 활활 타는 불꽃이 된 것처럼 팔을 힘차게 휘둘리고 머리 위로 올려서 기도하다가 어떤 기운에 의해서 제가 뒤로 확 넘어가기도 여러 번 경험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성령의 바람이었던 거죠 주님께서 찾아오신 2018년 11월의 그날 이후로 저는 1년간 매일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방언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생긴 습관 매일 제가 경험한 성령님을 실시간으로 그날 안에 SNS에 기록을 해둡니다 지금 유튜브를 할수 있는 건 그때의 생생한 기록들 때문입니다 주님과 만난 이후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거대한 껍데기로 느껴졌고 점점 영의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주님의 강대하신가 이 사탄의 세상 영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이는 역사들도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과 많은 것을 공유하고 싶어 하시며 교회에서 항상 듣는 주님의 동행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생동감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이 청취자님들께 임하신 후에 그분들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유머러스하시고 또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맘속 공간에 주님을 가득 채우시고 주님과 사랑 나누는 청취자님 되시길 오늘 하루 마귀의 욕과 시험을 이기고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회 임재와 동행 마칩니다. 감사합니다.